표준 FM, 9 2 7 1 0 2 5 메가헤르츠 원 h 문화 방송화방송입니 h h l s b s FM. 소식 들었어요? 캐스퍼가 결국 일을 냈더군요. 필요사양 다 담고도 1 0 0 e r Casper, Casper, Casper, Casper, Casper, Casper, c